오늘 부산에 날씨가 따뜻해서 진짜 이러고 있고 나왔어요. 진짜 이러고 있고 나왔어요. 언니 이 팬미팅 영상 보고 감동받았어요. 솔직히 돈만 밝히고 무식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 오해였어요. <웃음> 아니, 안 꽃니? 아, 나 진짜 너무 억울해. 왜냐면 내돈 밝히는 건 맞는데 나는 내가 가장하려고 밝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 분이 내 아까만 마인드는 그래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일을 출근했는데 하루에 그래도 화장하고 이제 머리 한값은 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저 만약에 A라는 오빠가 여기서 안 써도 저도는 무조건 오늘 나대 가서 쓸것 같다 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나도 사실 오빠 이런 뭐 팁좀줘 이러는 게 사실 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, 그런 그게 있어 나도 약간 위험 있는 척 하고 막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깔고 오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좀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벌어서 그 애들이 나눠 가져, 가져가는 가게 분명히 도움이 되,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 욕심 많은 걸로 비, 비출 수 있겠지만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꺼니 음, 정말 오늘 붙였어요 머리 어때요? 긴머리가 낫죠? 어때 긴머리 어때? 뭔가 러블리하다 그지? <웃음> 어 여자 같다 어얘긴머리아닐까 뭔가 어 여자 같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1진 같아? 여자 같잖아 그래도 1진 여자 같잖아 1진 같아도 여자 같잖아 맞지? 여자 같은 게 어디야? 장연진 같아요. 이보치자님도내 썰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빵 셔틀이었어요. 연진이 그근처도못 가. 내한테 연진이라는 여는 있었어도 근데 진짜 세상에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빵 셔틀, 라면 셔틀을 했는데 그게 뭐 나쁜 일 몰라. 왜냐면 빵셔틀 시켜도 내가 내빵 하나 사모라. <웃음> 아. 많은 점에서 빵 다섯 개 사서 네개 갖다 주고 한개 내가 먹고 하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왜안 하게 됐냐면. 우리 이제 그 오빠가 진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복싱을 해갖고. 그래서 내가 이제 빵 사가는 걸 라면 사가는 걸본 거야. 그래갖고 이 무슨 돈 있어? 빵 사먹고 라면먹는뭐 이러길래 이건 누가 사오라 했는데 그래갖고 한번 난리나서 이니 그.. 그.. 고 형님 동생이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냐 면서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지. 음. 주대님 오늘도 안름다우시네 역시 긴 머리 같잖아. 긴 머리 하니까 여자 같긴 하잖아. 음. 여자 같다. <웃음> <웃음> 쓸생각님 만약에 내가 애가 진짜 있었으면 난안나왔어 가게를 나는 만약에 내가 애가 있어 근데 애가 지금 만약에 한 두세 살 밖에 안 됐어 그럼 나는 이 가게 확장 안 하고 난 가게 접었을 것 같아요 난 가게를 접고 집에서 난 살림만 했을 것 같아 만약에 애가 있었다면 살림만 하고 애나 키우겠지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애 있으면 담배는 어떻게 피워? 애 앞에서 피울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피고 와야 되나? 담배도 끊나 혼자 둘순 없잖아 그렇다고 베란다에서 펼 수도 밖에 나와서피고 와야 되는데 에이 있으신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? 끊어요? 후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베란다에서 핀다고 오,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저녁 만 그냥 나가서 피, 웠대요 담배만 끊었다가 어느 정도 펴면 나가서 피던데제 주변엔 다 끊었어요 연초는 못하고 전담 받장셔서 응가 아 설정 임신 중에는 끊어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그렇게 보면 진짜 여자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게 담배 끊는 사람이랑 상용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담배 끊는게 힘든데 그 애기 가진과 동시에 카페인 뭐 이런 커피도 못 마실 거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매운 거 먹을 수 있나? 매운 것도 못 먹나? 매운 것도 안돼 술도 안 되고 모유수유하면 매운 거 약도 안 돼. 어머나 왜 느리니? 왜요 왜요? 엄실했어요 언니? 음. 우리 헨토리니 그,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, 그, 추위 때문에, 뭐,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, 정신 단디 붙들으세요. 그러다, 큰일 나. 저, 진짜, 오늘 매기는 채이 많은데, 왜 자꾸 나한테 임신을 한다고. 내 지금, 소통하잖아. 여자들의 고충, 여자들만 할수 있는, 그거, 그, 내가 공부해서 물어보고 소통하잖아. 뭐, 인신이 타령이야, 씨, 발령아 진짜. 시키는 자궁수축이 됐어 식혜도 안 돼, 커피도 안 돼, 매운 것도 안 돼, 담배도 안 돼, 실도 안 돼, 그럼 뭐 먹어? 여자들 애 놓으면, 예전에는,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, 옛날에 집에서 애 놓고 막 그랬잖아. 그럴 때는, 젖 말린다고, 저거, 엿 기름 먹었잖아요. 젖 말린다고, 맞죠?